쁘티성형학회장 고익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필러 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자 해요. 필러는 가만히 있어도 이동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맞습니다. 실제로 이동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언제냐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동되는 경우 대개는 이마 전체를 넣었을 때 이동이 꽤 됩니다 이마를 넣었을 때 인상을 미간주름을 이렇게 쓰면 이 편편한 이마 전체에 넣은 필러가 인상 쓰는 것 때문에 피부가 우그러지면서 우그러지는 가장 아래에 있는 필러는 옆쪽으로 이동되면서 라인이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경우는 근육에 의한 이동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다른 데가 그런 게 있느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팔자에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팔자가 이렇게 웃으면 이쪽으로 이동된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난 팔자 여기다 놨더니 여기가 에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웃는 근육은 그 위쪽 팔자의 바깥쪽에서 왔다갔다 하는 근육이지 안쪽은 아닙니다 여기 이 팔자의 영향이 없이 웃는 것에 따라서 이동이 덜 되게 넣는 방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를 그런 식의 시술법이 존재하고 를 그렇게 넣으면 거의 이동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동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나는 팔자에 웃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 건들지도 않고 가만히 놔뒀는데 이동이 덜 되는 시술법으로 또 했고 근데 왜그랬을까요 1번은 있나 없나를 만져보시는 거죠 꾹꾹 누르면 거기에 있는 필러가 당연히 제가는 없습니다 그냥 위쪽으로 가죠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얘기하시는 게 중력에 의한 이동입니다 여기 부분 볼에다 넣었더니 쭉 내려와서 여기 살이 쳐져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모든 필러는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꼭 하필이면 또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가고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난 나는 골 넣기 전에는 여기 불족살이 없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쳐지면서 이게 생겼어요 더는 안 내려가고 딱 여기 있죠 그러면 팔자로 돌아갑시다 팔자에서 왜 얘는 중력에 의하면 밑으로 내려와야지 위로 올라갈까요 그러면 팔자가 중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력을 얘기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하는게 코를 여기다 넣었더니 위쪽으로 가면서 아바타가 됐어요 그럼 이것도 중력에 의하면 이렇게 내려와서 코끝으로 다 모여야 되는데 왜 이건 기어 올라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짜서 위쪽으로 올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탔다고 하는 것은 중력에 반대되는 방향 그쪽으로 가면 대개는 손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볼쪽으로 가겠습니다 팔자랑 코는 중력에 의해서 역행되는 거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만져서 눌러서 올리는 경우가 1번이죠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10% 정도는 물론 움직임이 있겠죠. 우 모든 것은 재료는없으니까 볼로 가봅시다. 볼은 그래요. 100번 음, 양보해서는 중력이에요. 쑥 내려와서 근데 왜 여기까지 갑니까? 볼에서 볼을 했더니 처져 보이는 1번 원인은 뭐냐면 보통 여성분들이 오셔서 무엇을 원하냐면 나는 볼 여기가 하나도 안 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볼이 가다가 여기가 들어가 있는 거를 통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보통 볼이라는 거는 광대 바로 밑이 꺼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불독살이 있고, 광대랑 불독살 사이가 이렇게 꺼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완전히 메꿔버려요. 그러면 광대부터 불독살까지 전체적으로 퉁퉁하게 내려와서 마치 광대에서 이어가, 불독살까지 이어지면서 처져 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또 그런 식으로 하려면 위부터 아래까지 전반적으로 많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볼을 넣었더니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술하신 겁니다 여기가 불독살이 처져 보이게끔 전반적으로 다 시술하시면 처져 보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굴곡이 있게 그 정도까지만 교정하시는 게 답이지 전체적으로 다 교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렇듯 많은 걸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필러의 이동이 근육의 움직임, 웃는 것으로 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1번 원인은 나의 손, 이 손모가지 여성분들이손 때문에 손이 가장 문제예요. 오셔서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셨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계속 만지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밀어 올리시면서 어, 나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필러라는 게 기본적으로 액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물러 터치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다들 편의에 따라서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중력에 의해서 올라,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뭐 이럴 수 있는데 왜 올라오니까 중력이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때는 뭐굳찡그려서 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필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필러는 들어가서 내 몸에 캡슐로 잘 쌓여서 강한 힘으로 밀지 않으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밀더라도 굉장히 끈적끈적한 액체가 서서히 아메바 아메바 천천히 움직이듯이 조금 조금씩 이동하는 거고 그런 매일같이 만지거나 매일같이 자극주는 게 계속 중첩이 되면서 그런 아바타가 되거나 아니면 뭐 이쪽 위로 올라 팔자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블룩해지거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얘가 갑자기 그냥, 아예나 중력을 이겨볼래.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거두지 않으시는 게 1번 답. 또 하나는 필러가 왜 건드리는지 여쭤보면, 아, 좀, 코는 좀 이쪽으로 간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누르시거든요. 밀고. 근데, 선 여러분들이 이만한 덩어리를 꾹 누르면, 얘가 어디로 갈까요? 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한쪽을 꾹 눌렀어요. 그러면, 얘가, 아, 요쪽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거기로 가나요?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여기서 요쪽, 이쪽, 요쪽이 비어보니까, 난 이렇게 눌렀더니, 얘가 여기로 갈까요? 한 군데 누르면 4방으로 갑니다 내가 어, 여기서 여기를 채우고 싶다 그러면 병원으로 오세요 병원으로 오셔서 보시면 제가 세 군데를 막고한 군데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밀어 가지고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숙련된 사람이 밀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데로 갈 정도로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지는 거는 극도로 자제를 하시고 많이 정말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병원으로 오셔서 어, 의뢰를 하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